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핸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상단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지금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핸들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름 밑에 보시면 핸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정해 놓은 핸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문 기준 세자부터 30자 이내여야 하고 영문과 숫자, 문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핸들의 밑줄, 하이픈 마침표도 포함 가능합니다 URL 또는 현화번호 비슷한 형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핸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의 경우 각 채널마다 나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핸들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하시면 됩니다